이러고 계시는 거 제가 본것 같아요. 다큐 채널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아. 아, TV에서 본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그, 그게 그림... 김현진이에요? 음, 그거는 주간 졸림증이고요. <웃음> 아, 주간 졸림증이에요? 예. 음. 그 자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아, 그러니까, 이러, 그 잠의 질이 부족, 너무 떨어지니까 음. 자, 낮에도 그냥 시도때도 졸리는 거죠. 음. 그거하고 막아 졸립다 졸립다 해서 막 조는 거 하고 음. 기면증은 그런 예고가 없어요. 그냥 멀쩡히 얘기하다가 푹 쓰러지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냥. 아. 어머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운전하다가 그런 분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길 가다가도 자는데 그렇겠군요. 그 잠이라는 거 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네. 중에 네. 그 이제 기면증 환자인데 음. 그 탐험 아, 그러니까 군인이었는데 음. 도저히 김현증 때문에 군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 중에 막 자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혼 스스로 할수 있는 이제 탐험가를 이제 해요 음. 그런데 막밀립을 가다가 아무데나 자는 거예요 굉장히 음. 위험하죠 그럼 탐험은 언제 아니 또 언제 그런또일어나서또가 아, 그래요 오래 자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아. 잠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아. 빠져나오고. 아, 그럼 그게 뭐, 음, 시간이 뭐, 몇초뭐 이래요? 몇 초는 아니고 몇 분씩. 아, 몇뭐 분씩. 한2삼3분씩 그렇기도 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 있다는. 아, 몇만 네. 명이나.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뇌의 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이분이, 기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잖아요. 음. 그니까 수면, 기면증의 원인은 몰라요, 지금도. 음. 그래서,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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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우울증도기도 하고 호흡이 음. 별하는걸다 갖고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음, 음. 이유로 어, 굉장히 어, 어려우셨는데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예. 심했대요. 예. 그래서 학업을 멀리하게 됐고. 또 군복무 시절에 수면 부족 증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게 돼서 2005년에 Y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 탄력, 탄력 발작증 발작. 아 이게 발작. 기면증이군요. 네그 네. 병명을 진단 받아서 약을 복용을 하셨었대요.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어 건강 이게 생각이 건강하셨던 게 어쨌든 약은 좀안 먹고 내가 살아봐야 음. 되겠다. 정신과 그러니까 뇌에 반응하는 신경계 약이니까. 네. 신경 이 예민해지고 음. 뭔가 불안해지고 음. 그런 증상이 자기도 느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약을 끊고 한번 뭐 해결을 해보고자 했는데. 음. 음. 그랬는데 하여튼 뭐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막 운동도 엄청 열심히 응. 하시고 규칙적으로 막, 하여튼 잠을 평화를하시고 노력을 하죠.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응. 이제 대학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됐는데 응. 직장을 들어가니까 응. 직장은 또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렇또 그렇죠. 돈을 주는 응? 그 직장에서는 마음대로 내가 돈 내고 다니지만 그죠. 아. 직장은 받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응. 다시 예전에 그 심각한 상태로. 응. 돌아가서 퇴사를 고려하고 그렇죠. 어, 이게 이 사회생활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셨잖아요. 자면질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네. 어, 우리 청풍 소장님이 만드신네그 네, 제품을 네. 만나서 그래서 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속에 이 제품을 넣고 잔다는 것이 적응은 안 됐지만 음. 사용을 안 했을 때와 다음날 사용했을 때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사용을 해본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입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니까 러 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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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자동차 지금 날렵하지만 아이, 옛날, 그럼요. 옛날 차를 보면 정말 투박하고 어떻게 저런 차를 탔지 싶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였던 것 뭐, 같아요. 저도 뭐 네. 나름 뭐 패션에는 음. 늘 감각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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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정말 잘 완성이 아, 끝까지 더 많이 아직, 하셔서 아직 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진, 갈 길을 보어요 진짜 네. 이렇게 더 이상 연구할게 없다 라면 이제 그게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그날이 오기를 <웃음>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후기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